어려운 주식판을 떠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 사연이 부끄럽기 그지없으나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봅니다. 옛날 공과 대학만 나오면 취직은 걱정 없던 70년대, 학교 선생은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되던 시절, 공무원은 쳐다보지도 않던 시절 모두 지나간 세월이고 다시는 그런 세월이 오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9년생 배지띠입니다 보고 싶은 나의 어린 시절의 흔적들을 잠깐 풀며 주식실패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강릉 한쪽 구석인 어느 시골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지금은 잘 정리되어 있으나 과거비 포장길에 가로등도 없던 곳에서 당시 땅을 파면 엽전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고 그걸로 제기를 만들어 친구들과 놀이를 했던 기억이 그릿하게 남아 남아있군요. 동네가 워낙 외진 곳이라서 면소재지 사람한테 어디냐고 물어보면 전부 몰랐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자그마한 방파제가 있었는데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일면 마당에 물이 차곤 했었습니다. 원여 일남중 외동이자 막내이며 아버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오셨으며 본래 어부들은 술을 많이 먹는데 아버지는 특히 더 많이 술을 드셨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 당시 자그만 동력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배로 잡보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나갔었고 누나들은 하나둘 결혼도 하고 다들 매형들을 따라 객지로 가서 새로운 삶들을 꾸려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막내 누나와 무려 1 0 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었고 큰 누나는 마리 누나지 엄마나 마찬가지인 셈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족보가 재미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누나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둘째 누나의 큰 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들로 있으니 말입니다. 왜 삼촌인 나보다 무려 7 살이 많은 조카가 있다면 믿어질까요? 지금도 가끔씩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답니다. 조카들도 어색한데. 그들의 배우자들이 더 어색하기 짝이 없군요. 아무튼 국민학교는 제법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줄곧 혼자서 다녔고 길도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는 오솔길인데 가는 데한 시간 오는 데한 시간 그렇게 몇 년을 다녔었죠. 대부분 그 시절 그렇게 보낸 친구들이 많으시겠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혼자서 다녔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혼자였지만 진달래도 꺾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고 개미와 여치도 봉지에 담아와서 갯물에 띄우기도 했었죠. 참 외롭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때 그 시절이 눈물나도록 그리운 건이 나이가 되어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 중학생이 되기 전 어머니와 막내누나까지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며 제법 넓은 집을 사서 아래채는 새를 주고 위채는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식당을 하게 되시고 저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킨다고 불쌍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글을 쓰다보니 옛예 추억에 잠겨 그만 폐상의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나는 왜 그리 귀가 얇았는지 소위 말하는 똥방이를 받고 나서 마땅히 직업이 없었던 전 어머니 옆에서 빈대처럼 붙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그러 식당 부지가 길이 나는 바람에 철거가 되면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 길로 함께 따라 나서며 어머니는 서면에 레스토랑을 차리셨고 기술도 능력도 없었던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한 5년을 내 인생에서 제일 보람되게 보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결혼도 하고 딸도 둘이나 놓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장사도 그럭저럭 잘 되거니와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한마디로 내 인생의 항로는 금빛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만 고생하시라 며 제가 가업으로 물려받아 승승장구하며 멋진 차도 한대 사서 몰고 다니고는 어느 날고향의 동창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화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친구 중에 서면에서 증권회사 다니는 놈이 있었고 그 친구와 같이 내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객 중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얼마를 투자하여 지금은 서면에 빌딩이 있다느니 강릉으로 가는 몇 시간 그긴 시간 동안 체내 아닌 체내를 당했달까요. 귀가 얇은 나는 이튿날 당장 계좌를 개설했고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당시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가진 여윳돈의 5분의 1도 안 되었기에 상당히 조심성 있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알아서 관리하라고 해놓고 몇 주일을 잊어버리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한달 후인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였고 틀림없이 닦아먹고 미안해서 만나자고 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장고가 7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더군요. 친구는 장고를 확인시켜주며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왔으며 그렇게 난 자산의 반쯤을 남겨놓고 그 다음날 2천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죠. 경제신문도 보고 주식과 관계되는 말이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면서 그렇게 고달픈 나의 주식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썩은 시장이 나에겐 황금시장으로만 여겨졌고 그렇게 주식만 신경쓰다 보니 장사도 좀 시들시들해지더군요. 솔직히 쉽게 볼수 있는 길이다 싶으니 장사에 신경을 덜써으리라 어느덧 내가 객장으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후에는 남은 여윳돈 3천만 원까지도 모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간도 큰 짓을 했고 과연 나는 땄을까요? 결론은 놓어도 놓어도 새는 독에 물붓기였어요 책도 사서 보고 친구 새끼와 전화 상담도 하며 이리저리 다 해봐도 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하게 1년 만에 5천만 원다잃고 나왔답니다. 그 무렵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 한번 못해드리고 술에 빠진 자식 새끼가 왜 저러는지 영문도 모르신 채 하나뿐인 아들만 바라보고 계시다가 결국 한 많은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내가 이 더러운 주식만 안 했어도 장례식 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죠. 어머님, 제가 주식을 또 하면 바로 어머님 곁으로 데려가십시오. 하루라도 먼저 주식에서 손 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다시 장사에 전념하였고 소홀히 한 만큼. 전처럼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런대로도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 주식하고픈 유혹이 날이면 날마다 찾아왔지만 잘 뿌리치고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금융 위기고 뭐고 대세 상승장에 자리 견해왔건만 2020년 그해빗 나간 욕심은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승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장하다고 잘 참아왔다고 하실 무렵 또한 번에 물 밀듯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국민이 주식을 하는 세상이 다시 올까요? 이번 기회에 젊은 날의 실수를 만회하고 진짜 주식하지 말자. 다시금 헛된 생각에 오늘날 나는 평생을 모아온 돈을 다 잃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이뤘는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해봤자 다 똑같은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곳 주식실패담의 사연들을 조금만 더 일찍 볼걸더 많이 보고 내 가슴 깊이 새겨둘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 똑같더군요. 다른 듯다 똑같이 실패를 하는 이유에서 공통점들이 있더랍니다. 작어로 노름판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경마든 주식이든 카지노든돈 잃는 속도만 틀릴 뿐 수렴하는 건 결국 쪽박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 오하다 10년, 20년 가버리고 남은 것은 주름과 가난, 활시와 멸시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는 이별을 선택했고 성인이 된 딸아이들에게서는 가끔 안부 전화가 오는데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내와는 이별을 했지만 딸아이들도 엄마가 아빠를 싫어해서 헤어진 게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앱이라는게 이렇게 되었으니 한심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네요. 주식만 아니었어도 그 동창회만 안 갔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파탄 나지 않았을 것인데 땅집 사놓으면 10배씩 100배씩 오르던 시절 강남아파트가 순식간에 10배 오르던 시절 코스닥을 사놓으면 10배는 기본이고 천배까지 오르던 시절 모두가 지난 세월이고 다시는 그런 세월이 오지 않을 듯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거래하던 객장에 가서 한판 난리를 피워버렸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그래야 조금이라도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울면서 못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자고 나면 폭등하던 시절 10년 주기로 찾아온다고는 하는데 희한하게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네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벌었다가도 다 까먹는 주식판. 대박났다가도 다시 한번 더해 속아서 쪽박찬 사람들. 모든 종목 게시판에는 전문가들이 득실 거리고 모두가 온갖 예측을 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깨뚫고 있는 개인들이 왜 돈을 못벌까요 그런 이야기들의 속은 내 자신도 참 한심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나의 실패담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제발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말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주식 절대 답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상책이고 안 쳐다보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인생의 동목일 것입니다. <목소리>